예 안녕하십니까 자 카티아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쓰고 계시는 버전이 카티아 버전 5-6 R2016 버전 서비스 팩2를 쓰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pt탭을 만들려고 하니까 첨부한 텍스트 파일을 뭐요 폴더에다가 붙여넣기 하여도 인식이 안된다고 합니다 R20 버전에서는 되는 것 같은데 왜 안되는 건지 카티아에 문제가 있는 건지 내가 모르는 건지 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요 자 파일 유하겠습니다 파트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요 스케치 하나 그리겠습니다 사각형 하나 그려보죠 돌출하겠습니다 한 50등 들하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버전은 카티아 버전 5-6의 릴리즈 2016 버전입니다. 근데 서비스 팩은 따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와 관계없이 이 질문을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홀이라고 있죠. 홀 찍으시고 면 찍으면 스레드 체크하면 이렇게 스레드 데피니션 타입이 두 가지밖에 없죠. 여기에 새로운 타입을 추가하고 싶은 겁니다. 옛날에 19버전이나 20, 21버전에서는 여기 에더 버튼도 있었고 r e m 버튼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라졌어요. 그렇죠? 또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그냥 일반 포켓으로 이렇게 뚫었습니다. 이걸 이제 스레드군멍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요거 쓰시죠. 스레드수나사 탭, 암나사 이런 식으로 안쪽 면을 찍는다는 얘기는 결국 암나사와 시키겠다. 암나사 정보를 기입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그렇죠? 이걸 리미트. 베이스는 요 윗면을 찍어주면 되겠죠. 여기도 어떻습니까? 규격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이 새로운 규격을 추가하는 방법이 뭐냐 그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그거를 한번 공부해보겠습니다. 를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카티아를 어드민 모드로 실행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할 스레드 규격대로 스탠다드로 수정한 다음에 밑에 있는 Save as a new 명령을 이용 버튼을 이용하셔 가지고 새로운 어떤 규격을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카티아를 어드민 모드로 실행하는 거를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카티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 가지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면 어드민 모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어드민 모드를 만드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음, 제신중한 컴퓨터 학원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네, 관리자 모드로 실행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은 좀 복잡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카티아를 어드민 모드로 실행하도록 설정도 변경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어드민 모드로 실행하시면 지금 어드민 모드로 실행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스레드라고 있죠. 그 다음에 규격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저는 시크를 약간 응용해서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키도 입력하시고 유닛도 입력하시고 배열에다가 1번 누르셔가지고 또 여기다 항목을 일일이다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 너무 복잡해요 그런 다음에 save as new 하셔가지고 저장을 하시는 건데 admin 모드를 실행하시면 이게 이제 활성화 되겠죠 네. 여기다 직접 입력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만약에 이 규격을 내가 텍스트 파일이나 엑셀 파일로 가지고 있다 그거를, 그걸 거 보면서 일일이 여기다 입력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죠 그대로 특히 텍스트 파일이나 엑셀 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규격집을 그대로 바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두 번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이 질문하신 분이 보내준 텍스트 파일이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파이프 탭, 이거 보이시죠? 그렇죠? 이 탭키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위에 있는 이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탭키로 구분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목을 구분하실 때 탭키로 자, 그 다음 이 파일이 있습니다. 이 텍스 파일을 그냥 바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21버전까지는 그냥 저 텍스 파일을 이 폴드에다 붙여넣기만 하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텍스 파일을 스레드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는 스레드 규격을 만든 다음 에 이거를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셔가지고 XML 파일로 변환하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XML이란 게 뭐냐면 그런 겁니다. 예전에 이제 홈페이지 만들 때 썼던 언어가 뭐죠? HTML 언어입니다.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리지 약자인데요. 근데 그 HTML 언어는 태그의 모임이죠. 태그가 별로 없었어요. 기껏 해봤자 100개, 200개 밖에 없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이 Extensible Markup Language라고 하는 이 XML 언어를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XML의 장점은 뭐냐면 그런 겁니다. XML 파일이 있고요. 이걸 변환해주는 XS, XSLT인가요? 예, 변환 또 파일이 있다고 러면두 개를 조합해가지고 XML 데이터 파일을 차트로 또는 표로 또는 그냥 데이터베이스로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로 무한대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ML 파일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결국 XML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Word나 Excel이나 PowerPoint나 어디에서나 끊어서 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변환파일도 필요하겠죠. 변환 그 서식 파일도 필요합니다. XSLT라고 하는. 근데 이게 이제 또 장점이 뭐냐면 환경설정 파일을 만들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는 환경설정 파일을 저장할 때 XML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냥 카티아도 그 추세를 따라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XML 파일을 이 규격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난이합니다. 이건 뭐 그렇죠. 또 공부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죠. 그러니까 텍사 파일을 간단하게 XML 파일로 변환해 주는 유틸리티가 카티아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Migrate Thread Standard to XML이라는 유틸리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용하셔고 변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변환된 XML 파일을 이 폴더가 아니고요, 이 폴더에 저장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B26이라는 것은 결국은 버전 5-6 R2016 버전을 말하는 겁니다. 2 6에 WinB64의 리소스의 스탠다드의 쓰레드에다가 저장하시면 됩니다. 함수를 레드 찾아보죠. 그게 이미 두가지 XML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메모장으로도 열어볼 수 있는 파일입니다. 어, 상당히 난해하죠.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작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카트하셨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툴의 유틸리티입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죠. 요거는 여러분이 안뜰 겁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이렇게 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보이시죠? 더블 클릭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dd file 하셔가지고 저는 지금 질문하신 분이 보내준 폴더를 보내준 파일이 여기 두 가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쓰겠습니다. 열기 하죠. 그 다음에 저장하는 겁니다. 어디다 저장할거 그냥 물어보는 거죠. Destination 어, 디렉토리 브라우저 누르셔 야되고요이 경로를 찾아하시면 됩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C 드라이브에 있습니다. C 드라이브 밑에 프레임 파일즈 다솔 시스템 어디있나요? <웃음> 이게 그룹으로 잡혀있어가지고 목록을 하겠습니다 없음으로 하죠 자 C드라이브 밑에요 프레임 파일즈 밑에 다솔 시스템 26 코드 빈아 코드 빈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코드 빈 맞죠? 참. 어, 없는데 64 밑에 리소스입니다 그렇죠? 리소스 스탠다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 쓰레드 있죠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몇 폴더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까지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더 선택하시면 여기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런 하시면 됩니다 자, 보면 지금 두 개밖에 없는데요 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xml 파일로 막변환을 하는 겁니다 변환되는 과정이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 됐습니다. 그럼 여기 와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두 개의 XML 파일이 생긴 게 보이죠? 이 XML 파일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면요. 어, 어디 있냐면, 여기 보자 스레드, 다이아미터, 8이고요. 그리고 바깥 지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치 값이 0.9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노미날 다이아미터라고 보이죠? 안 지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분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막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분이 보내준 이첫 번째 줄에 있는 이거는 사실은 큰 의미 없습니다. 뭐 A, B, C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쓸 필요도 없죠, 자, 다 됐으면요. 캔슬 하시고요. 이제 이 창도 닫겠습니다. 카티아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스레드 체크하시고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런식으로 들어와 있는걸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쉽게 만드실 수가 있죠 여기도 어떨까요 면함 찍어보자어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들어와 있는게 보이죠 요런식으로 작업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아시죠 이미 있는 홀구멍에다또 홀을 뚫으려니까 얘가 너왜 이러니 이런겁니다 정신차려라 <웃음> 어제 술 먹었냐? 뭐 이런 어, 반항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귀엽죠. 자, 근데 결국은 이런 거죠. 이 경로라는 것은 어, 디폴트 컬렉션 스탠, 스탠다드가 모여져 있는 경로가 여기 잡혀있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왜저 폴더에 다 저장하느냐 이런 얘기죠. 어 카티아 한번 돌아보죠. 카티아의 툴스에 보시면 예, 2016 버즈의 Environment e d 라고 보시죠. 네,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요 파일이 실행이 될 겁니다. 요 화면이 뜰 거예요. 예, 누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폴트. 여기가 여기라서 그렇습니다. 아무데나 저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탠다드까지만 오시면 안됩니다. 스레드까지. 왜? 스레드 폴드에다 저장해야 되니까요. 스레드까지 하셔야죠. 거기에다가 저장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데 저장해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사하셔가지고 그냥 이 위치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 겁니다. 파일일 뿐이니까요. 아시죠? 그러니까 다른 컴퓨터에서 이미 만들어놓은 xml 파일나서 규격에 있다 그럼 그거 그냥 복사하셔가지고 u s b 에 담으셔가지고 이 입지에다가 그냥 저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로 변환을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분이 질문하신 의도를 아시겠죠? 예전에는 이요요 폴더에다가 그냥 텍스트 파일 붙여넣기 하면 됐는데 지금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안되니까 xml 파일로 변환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옆 폴드에다가 저장을 하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